황롱기 논어 마 모카 바히로차 나 마하 모주라마니 파지 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 오모마 모카 바히로차 나 마하 모주라하 마니 파지 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 오모마 모카 바히로차 나 마하무드라마니 받을 마지바라 뿌라바들 타야호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지면서 오늘 얘기는 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보다도 부처님 되신 날에 대한 의미를 스님들은 적어도 스님들은 더 크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 밀대기를 크게 나눠서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세요. 응? 음, 집중해야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눈, 귀, 심지어 코마저도 어, 오감, 육근이 여기에 저한테 있어야많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부처님 일대기를 크게 사건으로 나눠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태어난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4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부이 영화가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치고 소위 이제 걸식을 하면서 또어 뭡니까 어, 하늘을 지붕 삼아서 어 살아가는 그 험난한 수행의 길을 가는 이제 출가제일이 2월 8일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제일이 어, 뭡니까 성도제일이 1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열반제일이 2월 15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2월 8일 출가제일에, 2월 15일 열반제일, 4월 8일에 탄생하신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또납월 8일이 성도제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대 명절을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 명절은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불자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어, 최근에, 음, 2월 8일, 성도 제일이 있었는데, 어, 아마 이번 달그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 음력으로는납벌 8일, 12월 8일이 되는 거죠. 10일에 이제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전국에서는 아주 그냥, 어, 님네들은 치열한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선방에서는, 어, 한달 내지는 보름, 짧게는 일주일을 눕지 않고, 자지 않고 수행을 하는 용맹정진을 하고, 또 이제 일반 사찰에서는 이제, 기도로 철화정진을 하거나, 참선으로 철화정진을 하거나, 또 등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도제의를 큰 아,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 이제, 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그냥 일테면 푹 주무셨죠. 지 어, 집에서 푹 주무시고, 어,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성도의 의미를, 어, 지근지근 곱씹으면서, 어, 편안한, 아, 어, 담을 보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성도제일이 왜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봐야죠, 보살. 그렇지. 성도제일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다시 얘기한다면은, 어, 해탈의 종교, 또 열반의 종교.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각기 의미는 다릅니다. 만은 어, 소위 이제, 지혜 반야를 드러내고, 번민을 여의고 윤회를 벗어나고 하는 의미가 다내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불이 꺼졌다. 다시 간다면 고통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번뇌가 고통이기 때문에 번민이 고통이기 때문에 고를 여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 니르반, 번뇌 불이 확 꺼져 버려서 이제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탈은 번민 때문에 집착 때문에. 번민은 집착이에요. 집착 없는 번민은 없어요. 그래서 집착 때문에, 엄력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윤회의 새사슬, 고통에서 벗어났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의 자유, 해탈. 해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제되는 건 뭐냐면은 대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혜를 얘기하면, 흔히 나는 가방끈이 길어서 지혜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속에서 생각하는 말을 하는 그 지혜와, 흔히들이 얘기하는, 불교가 얘기하는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속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혜는 뭐냐면 은 분별의 지혜, 분별. 분별은 뭐냐면 나눠가 있고 나눠가 다르고 또 이를테면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에, 세상이 에, 각기, 각기, 개체, 개체가 전부 중심이라고 본다면 세상은 전체가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나 중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업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왜곡돼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아마 치우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는 품별의 지혜. 나, 너를 나누고, 나와 자연을 나누고, 에, 에 뭡니까, 어, 신랑과 각시를 나누고, 이를테면은 남녀를 나누고, 흑색, 백색을 나누고, 어,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 대립을 낳고, 대립을 나누는 건 갈등을 낳고. 예, 갈등을 낳는 것은, 다시 겐다면은, 너도 갈등, 나도 갈등. 그래서 번민이 있는 것이고, 이번민이라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속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 응? 김건희의 논문인지, 무슨, 예? 논문을 쓴다. 아니면은, 저기, 이재명의 논문. 논문을 쓴다 하면, 전부 분석을 해놔요. 어?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이게 다 분석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지도 필요합니다. 많은 이 분별지는 이 표피라는 거예요. 일테면 여기 이 이게 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에요. 돈 돈을 상징한 거예요. 돈이 하늘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의식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영가들이 다음 생에 갈때 노자. 노자를 여러분들이 집무서땅무서에서 금계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또 현금이 제일 좋지. 현금 5만원짜리를 다발로 해가지고 다 옆에 놓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지. 그런데 그렇게 놓는 사람은 내가 보들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가가 어쨌든 마음의 집착이 있는 그 재물 이것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영가가 다음 생에 가는데 노자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위안의 차원에서 예? 형식의 차원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꽃을 주는 건 꽃을 씹어 먹어요 볶아 먹어요 예? 머리에 꽂고 다녀요 꽃을 주는 건내 마음이 이꽃 안에 담겨있다 이거잖아요 예? 안 받아 봐서 몰라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제 하늘에 떨어진다라는 거 영가에게 돈이 하늘에 떨어져 노다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겉 모양은 이런데 속 모양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겉 모양과 속 모양과 소위 색깔이 여러분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보글레 죽죽한 색깔, 푸르팅팅한 색깔 그러잖아요. 보글레 죽죽, 푸르팅팅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오만 색깔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볼수 없는 것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속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지혜는 진눈으로 보는 것, 분별해서 내 중심으로 보는 것, 어, 갈라치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속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되 그러나 표피만 본다라는 거예요. 초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초석을 예,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걸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지혜는 입체적이고, 전체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이고, 어, 이것을 불교의 지혜라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전체를 보면,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반야 지혜가 알쏭, 달쏭, 달쏭, 알쏭,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드럽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네? 응? 음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잘난 놈도 없고, 선한 것도 선한게 아니고, 악이, 악한 것도 악이 아니고, 왜 그러냐? 분별하면 선악이 나눠지고, 남녀가 나눠지고, 일템 좋고 나쁜 게 나눠지는데 가만히 더럽게 생각을 하면은 에? 그 본질에는 선이 선이냐 악이 악이냐 응? 일템 면은 선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독 기독교도 선이고 북한도 선이고 응? 어? 뭡니까 에? 그 모든 그 잔혹한 행위들은 선을 기본으로 해서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잔혹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선이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이 아기 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응. 이를테면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긴장이 고조되고, 뭐, 북한에서 그냥 뭘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쏘아 올리면은, 아이고, 전쟁 안닌날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거기서 뭘 쏘아 올렸는데,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스님 말씀에,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분별하면 안 되니까. <웃음>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사일이 터져, 터지는 져터 것을 그대로 방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이를테면 악을 악이라고 규정지었을 때 악에 갇히는 것이라는 다 거예요 응? 이를테면 칼을 들땐 칼을 들여야 되고 무기를 들땐 무기를 들여야 되고 또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 화를 낼 때는 엄격하게 화를 낼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응?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를테면 이게 이제 선과 악, 다시 얘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이 확연히 분별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는 분별하는 것에서 더 고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태면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얼마나 요란을 떨어요. 손도 씻고, 음식점에 가서 이것은 정결하게 했느냐, 식품 이색법에 위반되지 않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잘 따져가지고 드십니다만은, 응, 한 시간, 어 지나고, 이렇게 몇 시간만 지나면 다 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게, 그러면 똥은 더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 똥 생각해봐. 니네 시각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 똥이라는 것이, 예, 네, 나온이 아름답고, 나온이 고맙고. 그러니, 나온이 아름답고, 나온이 고맙고, 나온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부처와 다를 거가 없다. 그러니까, 똥이! 따라사세요 똥이! 부처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응? 아, 똥이 안 나와봐. 한 3일만 참아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것은 분별입니다 나는 분별 밑에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그 무분별의 지혜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지혜다. 그래서 불교는 에,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분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분별만 어, 뭐 보고 분별을 보지 못하면 그 또한 변견이고 분별을 보고 모분별을 뭐 보지 못하면 그 또한 변견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양변을 떠난 전체를 보는 중도 중도라는 것은 변을 떠난다는 거예요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것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어, <웃음> 가능한 짧게 끝낼 테니까 그냥 앉아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교의 지혜를 얘기했는데 이 지혜를 온전히 얻는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각이라는 거잖아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오 대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알았다라는 거, 확연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확연히 알으니 전체를 알으니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성도주의 부처가 되었을 때만이 일체 모든 것들을 증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일체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0분만 참아주세요 어, 여기에는 모든 신중님들이 다이법문하는 것을 듣고 외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문을 듣는가를 다 살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장엄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임해야 되지 그냥 본뇌망상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신중님이 아이고 저놈은 본뇌를 버리라 그랬더니 본뇌를 자꾸 일으키고 있네 응?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업력이 거든딴 생각만 하고 있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떠드는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혼자 떠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말고 한 15분만 참어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15분만 참자 응. 어, 똥이 마렸더라 참자 응. 설사가 아닌 이상 참자 응. 좀참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에 성, 성불 성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뭐냐면 대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한 날이 깨달은 날이 12월 8일인데 12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 은 새벽에 삼명 육통이 밝았다 같이 한번 해봐요 삼명 육통이 밝았다 그러지 그러지 삼명 세 가지가 밝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숙명통, 하나는 에 천안통, 하나는 노진통 이것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타심통이니 천이통, 타심통 알잖아요. 남의 마음을 다. 수 있는 것, 천이 통, 일체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족통, 어디서나 놔두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여섯 가지 육통이고 이 앞에 이제 삼명이 중이세 가지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밝았냐? 이 밝었, 밝았다라는 것 중생은 박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 얘기예요. 장애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두워서 무엇이 어두워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운가 괴로운 것인가 장애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하나 이게 숙명통입니다 부처님의 숙명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벌 8일 날 환히 밝아졌는데 이 숙명통이 밝아졌다 이 숙명통은 뭐냐 중생이 일체 차별이 있는데 본질로 보면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태어날 때 <웃음> 태어날 때 태어나고 다한 번쯤은 가는 것이고 노병사를 겪는 것이고 가진 놈도 놓고 가는 것이고 안 가진 놈도 놓고 가는 것이고 응? 가진 놈도 늙는 것이고 기운 빠지는 것이고 응? 정력제를 아무리 퍼먹어도 어, 늙고 기울었고 하는 건별 수가 없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음, 본질로 보면은 다 똑같은데 어찌 이렇게 차별있게 보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놈은 탱자탱자 하면서 돈을 잘 벌어. 응? 어떤 놈은 뼈빠지게 고생하면서도, 에, 그, 어 가난,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 응? <웃음>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반 노력을 안는 것 같아서 날씬하고 이뻐요. 우리 보령궁처럼. 응? 음, 내가 오늘 도 얘기하지만 참 무상해 음, 세월이 그냥 훅 가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그냥 음, 참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데 베트남에 갔어. 이 얘기는 내가 곧 씹어서 내가 두고두고 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한 20년 됐나 베트남에 를 가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그 젊은 놈이 스물 한두 살 먹은 가이드가 있었어. 근데, 이제, 가이드가 우리 보령공이 마음에 들었나봐. 아, 이쁘다고, 이쁘다고. 야, 이놈아, 이 50살이 넘었다. 야 <웃음> 음? 근데, 어떤 보살은, 예, 이쁘게 태어나고, 나는 아무리 견적을 내가지고, 돈을 들였는데도, 아, 별반 표시가 안 나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응?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인과 원인이 있고 반드시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라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그 원인, 차별의 원인이 어디냐라고 보면 전생에 지음바대로 받는 것이다.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사람들이 불만이야. 전부 불만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착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어, 그 나한테만 불행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지은 것들을 받고 있더라. 근데 전생을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원망만 하더라.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 네. <웃음> 이 전생에 지은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생 얘기 나오면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구에서는 이 전생을 연구한 지가 매우 오래됐어요. 그리고 논문도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논문을 쏟, 쏟아져 내는 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불교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어. 백인 중심의 에, 의사들이나 이제 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전생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그, 정신, 정신, 이제, 과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하고, 환자고또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째서, 어, 증상이 생겼는가를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 대화를 나누는데 의사는 뭘 찾냐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지금의 증상 지금의 증상은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이기까지의 과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 시간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아 너는 이렇, 이럴 이럴테면은 어떤 남자에 대한 혐오라던가 아니면 물에 대한 공포라던가 물에 대한 공포니 조리에 대한 공포니 아니면 우울이니 아니면 무슨 공황장애니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반드시 과거 시간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그 밝혀내는 가운데에. 에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들, 이 생에서 과거 시간 안에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찾다 찾다 보니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것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그 전생서부터 이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체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이잖아요. 어, 체면 상태에서 보니까 네, 네, 과거 시간에 이제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았다든가 응? 뭐 어떤 무슨 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과거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 원인과 결과는 일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생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 전생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불자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서구 학문에서 하다 보니까 불교를 접하게 되고 어~ 예, 이제 불교를 차용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 그~ 여담입니다만 현대 정신분석학이나 뭐 어~ 심리학이나 어, 이런 것 하나의 토대가 된게 이제 불교 철학이고 어, 또 이제 불교의 치유법으로 불교 수행이 명상이 채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가면 다 하는 게 있어요. 그 과거를 해체하는 작업들이에요. 과거 해체하는 작업.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어, 그 시간은 지났어. 너는 별 수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과거 해체? 따라서 해보세요. 업장 소멸. 스님이 도로이 맨날 혀가 닳도록 업장 소멸, 업장 을 얘기한다. 그때는 그냥 뭐 시큰둥 하다가, 응? 어쩌다 돈 내고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했더니, 응? 과거를 해체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하는. 그것은 막 과학적이고 뭔가 막 분석적이고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고. 내가 억울이야 그래가지고 억울이야실체 응. 없는 것을 해체해라 네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제팔 가리아식 업식인 것이다 응? 에너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과거를 해체해야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거잖아 해체하라는 건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업이 본래 없는 것이다 상황에서 만들어 네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 것이지. 집착만 안 하면 그것만 떠나면 넌대자유로 얻을 것이다 왜? 집착할 바가 없다 모든 건 변화하고 네 스스로도 변화가 운데 너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불교가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나 과학적이야 얼마나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서구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교하면 은 종교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실용적으로 철학적이고 어또 실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요 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어, 할매가 가가지고 떡이나 올려가지고 기도나 하는 종교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냔 말이야어 서구 21세기 과학에서도 채용되는 완벽한 철학이고 완벽한 논리고 완벽한 치유책이라고 하는 불교를 어쨌든 딴 얘기로 갔는데 그래, 전생 원인이 에~ 그~ 이제 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삼세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전생에 지어서 내가 이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라딸 세우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알렐루야 어, 사바 믿습니다는 없는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과학적 사고를 믿으라는 거야. 인과라는 것인데, 먼저 기냐면 에휴, 스님 인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과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인과하고 짓버리고, 응? 어, 못된 짓을 하는 놈은 잘 살고, 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럽디다, 뭐. 응? 어, 이제 그런데, 과연 지은 걸 봤는데는, 예, 이생에 직홍, 잠시후 그러니까 이생에 받는 이런 인과가 있어요. 이생에 직홍, 이생엔 탱자탱자 하고 잘 살았는데 다음 생에 받는 게 있어요. 이생에 직홍, 다음 생에도 안 받고 먼 후생에 받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껀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에 짓고 이생에 받는 건너 천벌 받은 거요. 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생에 짓고 이생에 받는 거면 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도면 많습니다. 전부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 에, 이런 것들이 이생에 짓고 이생에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가만 히눈 감고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회자에 보면은 에,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보를 받는 거야라는 것이 아주 많아요. 분명히 알수 있는 것들이 예. 그런데 이생에 짓고 이제 다음 생에 받는 건 이것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네 아,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생에 짓고 이생에 받는 게낫겠어요 이생에 짓고 다음 생에 받는 게낫겠어요 이생에 짓고 먼 우생에 아주 그냥 어, 펄쩍 뛰어 넘어가지고 나중 나중에 받는 게낫겠어요 웬만하면 이생에 짓고 이생에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생에 짓고 내생이나 그다음 후생에 받으면 은 바늘도둑이 먼 도둑대요. 소도둑대요안 받으면 아 인과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더더 더 악업을 짓는다니까. 크게 받아. 크게. 몽창 받아. 온없이 받아. 회복 불가능으로 받아. 아,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좀 아파서, 아픈 원인이 있어요. 아, 이제, 뭐, 내가 좀 연말이라 술을 많이 퍼먹고, 정초라고 그냥, 이렇게 어? 사람 만나느라고 건강 관리를 안 했다. 몸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받는 거죠? 원인은 과거에 있고, 결과는 지금 받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그런데, 안 받았어. 안 받아, ,이. 튼튼한 사람들이 술 먹고도 별 지장 없는 사람들 있잖아. 안 받았단 말이요. 평상시에 건강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온체 튼튼해가지고 음, 그 70에 젊은 사람 20대하고 팔씨름 하더라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를 안 가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받아. 한 방에. 응. 그러니까 받는 게 좋아요. 받고 털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은 소도둑이 단늘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받게 되면은 더 골치 아프다 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것은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생에 뭔 받는 것들 있잖아요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장애가 있단 말이야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아 이제 털어냈구나 생각을 해야 돼피 갚았구나 털어냈구나 생각해야 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에는 뭔 내가 내가 직접 봤다니까? TV에, TV에서 막, 코로나 상황에도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아버지! 아버지 막, 그,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를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올해,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한 분도 계시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거 신자들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독교를 비교해서 뭐 이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만 먼 일만 있어도 내 절에 다니는 데 시향 없다는 등뭐 이런단 말이요. 아니요. 부처님이 벌준 것도 아니고 신장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털어내는 것이니까 아이고 잘된거 어떻게 하면 액땜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절에 다니는 소용없다고 그러고 부처님 영어만 부처님의 가피력을 폄훼해버리고 이렇단 말이요. 더군다나 스님한테 내가 뭔지 예요 어. 난 항상 억울해 때가뭔 죄냐고 난 아무 죄가 없어요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어. 그런데 본인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명강의를 하면 뭐 하겠어 애가 애가 학교도 안오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애가 집중도 안 하고 응, 애가 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그러면 서 선생한테만 맡기고 응, 그럼 뭐 하겠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삼세인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한 가지만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숙명통 얘기하다가 간 거예요 과거에 지은 바가 반드시 있어서 삼세인과라는 것이 있다 과거에 지어서 현생을 받고 현생에지어내생을 받는 것인데 과거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전이 전부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 후가 전부 내생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인과를 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 돌이켜보면 은일테면 여러분들이 에, 뭐 자동차가 고장났다 고장난 것은 과지만 고장난 원인을 찾자 보면 은 과거 시간에 에,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안 좋아요 일테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병원에 갔어요 혈관이 막혔대 혈관이 막힌 건 과지만 그 과거 시간 안에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터두물물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다. 왜내 인생만 인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내 인생만. 참 답답할 노릇 아니요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악과 잘 지어서 잘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과거에 지은 바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중생인 고로. 죄업을 지었다. 죄업을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에, 에, 지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 욕도 하고 욕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저도 입으로 욕 한단 말이에요. 썩을 옘병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청무수 응? 뭐라고요? 아니 그런 거 있어. 옘병 그런단 말이에 그러니까 입으로 짓고, 어 몸으로 짓고, 몸으로 짓는 것들도 있잖아요. 면또어이단 말이요. 살생 것도 몸으로 짓고, 이 짓는단 말이요. 근데 짓는 거 분명한 거란 말이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짓는 것을 아 지었으니까 별수 없다가 아니고 참회해야죠. 참회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인 이상 참회, 다시 과거를 돌켜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어? 자기 역사를 돌켜봐야 돼. 그러니까 어, 지은 것은 참회하고 참회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여러분들 운명팔자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슬퍼먹은 놈이 계속 슬퍼먹고 캐살아 쎄라 하고 살아가면 그건 참회가 아니잖아요. 반복이지 업력에 끄달리는 거야. 술을업력에 끄달. 그럼 미래가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술 퍼먹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일을 허지 큰 물고 그 참회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 안따르는 참회는 나도 하게. 응? 누구도 다 하게. 11조만 낼것 같으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천국 가겠네. 이런 소리 하면 돈안 내는데. <웃음> 그러니까 고통이 다른 거예 참에 왜 3천배 하냐 그러고. 응, 응? 3천배 한 번에도 안 되니까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응?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참회를 하고 자기 과거 시간에 자기 해체를 해야 거기서 변화가 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인데 식컷 퍼먹고 살이 쪘어. 어, 그렇지만 살 빼는 게 쉬워. 살 빼는 것도 어려운데 인생 바꾸는 것이 오죽 어렵겠냐. 그럼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냥 와가지고 깔짝거리고. 에?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할게 백일기도 3만원 냈고 그걸로 다 됐다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백일기도도 올렸는데 왜 안되냐고 그러고 말이 되냐고 말이여 망하 딸사이버 해봐요. 말이여 망하지요. <웃음> 그런단 말이여. 그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께서도 전생 얘기를 참 참 많이 하셨는데그 중에 이제 전생 얘기를 따로 묶은 것이 본생담이에요, 본생담. 본생담에 에 여러 얘기 중에 이제 기억나는 얘기 한 가지 뭐냐면 어떤 부자 집안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이제 벤츠를 살까? 뭐 BMW를 살까? 집을 어 어디 뭐 에? 저기 고급 아파트 강남으로 옮길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 내가 에이, 이 재산을 죽, 죽은 다음까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귀족들은 재산 처분에 대한 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죽은 다음까지 이 재산을 다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 미친놈 아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래. 네, 그래 허락할게. 어, 제주 있으면 가져가봐라.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처분해가지고 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응?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놓았어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재산이 아니더라. 죽을 때 가져가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더라. 업. 응?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업, 악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 처분해서 보겁을 가져간다는 거 보거. 이거 보세요. 죽을 때 문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괴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비트코인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 가져가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업식만 가져가, 업식만. 지금 여러분들 업식 한번 봐요. 내가 뭘 보고 짜증되는 거, 뭘 보고 화내는 거, 뭘 보고 좋아하는 것, 뭐에 근심 걱정인 게 전부 업식입니다. 뭘 보고 근심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뭐 있겠어요? 자식 걱정이고 무슨 뭐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러면, 육신이 육신을 버리고 떠난다 해서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업식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 이제 마무리 지켜요. 응? 음식이 쫙 깔려 있어요.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게 있어. 이게 한, 한 기분 좋게 한천 가지 음식이 깔려 있다. 응? 여러분들이 전생에 왕이었잖아. 기억나죠? 깔려 있어. 그중에 손이 가는 게 있어요. 손이 가는 건왜 가요? 내가 먹어봐서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간단 말이야. 저를 저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 그업력 과거에 경험한 것, 그업력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작용한단 말이에요, 작용. 안 보이는데. 작용을 해서 그게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남어서 전부 모든 행위는 업식으로 남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다음에 좋고 나쁘고, 보이고 안 보이고도 이 없이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응?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세상에 별로 그렇게 남한테 해,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기독교인이 나고면불쌍하다 그러고,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기독교인한테 달로 맞은 적도 있다니까, 차 안에서.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갔죠.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날 보고 막, 왜 눈이 있잖아요. 눈이 막 벌크해서 막 불타오르면서 막이사탄을 하면서 나를 발로 차더라니까. 응. 근데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눈으로 귀로 다 해가지고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어떻게 봐요? 당연하지. 영화 배우로 보죠. <웃음> 정해인으로 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식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리기 상태로 에 남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12연기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무명은 무엇인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예요 그래서 반드시 업은 소멸해야 됩니다 자기 해체가 필요하다 과거 시간에 해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을 줘어야 된다. 응? 작복해야지, 작복. 작복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작복이에요. 지지와서 하는 것은 작복이 돼, 약발이 크지 않아. 예를 들면, 정혜인, 정혜인한테 선물을 몽땅 줬어요. 내가 어저께, 저, 유튜브, 해외에 사는 사람, 유튜브를 이렇게 여행자, 유튜버가 해외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독자가 그 이제 거기 유튜버한테 돈을 보내는데 거짓말 아니야. 55만원 보내더라고. 55만원.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도 유튜버를 해야 되겠군나 복이 될까 안 될까? 복이 되긴 되겠지. 근데 지지와서 하는 건 복이 안 돼. 크게 안 돼. 정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하기 싫은 것, 아까운 것, 이걸 해야 되는, 이걸.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걸 해야지. 예를 들면, 서방 좋아서, 신혼초에 서방 좋아서 보추는건 복이 되죠. 큰 복은 안 된다. 미워도 보약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서방님이 평생 허탕 못해 고마운 줄 알고 <웃음> 어,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응?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응? 내가 다음 세계에도 응? 당신을 내가 꼭 만나고 싶어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응? 감동 대신 공포가 다가와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웃음> <웃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런 거예요. 그 반드시 작복을 해야 돼요. 작복. 작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이 공간을 활용해라 이런 것이지이 공간. 보세요. 저기 영가가 영가를 위해 영단을 차려놨잖아요. 이것은 불교에서 사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끝을 회양이라 그래요. 회양. 끝을 회양이라. 회양이라는 것은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안 하고 다시 돌린다. 백일기도 회양. 대개 기도를 해서 기도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중생에게 회양한다 이거야. 저거 누구한테 회양돼요? 응? 여러분들이 다 드시잖아. 나도 좀해 먹지만 여러분도 드시잖아. 전부 이거 누구한테 회양돼요? 전부 중생에게 회양돼요. 이거 뭐 응? 착한 못들에게 가기도 하고 녹색연합에도 환경단체에 가기도 하고 응? 나는, 나, 나만 안 먹고, 나쌀 많이 안 먹네? 다 해양돼요. 전부 해양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전. 근데 내면서 손 떨지 마, 괜찮아. 내가 대신 돌려서 이렇게 복을 지어주는 것이다. 영가가 지금, 영가가 49제를 지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복. 복에 대한 걸 받는 거야.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받는 거 하나, 법문 듣는 거 하나, 또, 기도에 영험 있는 거 하나, 이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놓고, 여러분들 돈 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텅 비어 놓고, 어, 무슨, 제사 지낸다? 그럼 영가가 그래. 집 뿐이나 너나 해라 그래, 너나. 어.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마음 가면은 정성 가야지, 왜 너는, 마음 있다고 정성이 안 오냐? 정성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 아이 각시 좋으면은, 밤낮으로 물것들고 금반지도 주고, 릴비뚱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돈도 갖다 주고. 그런 거잖아.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사랑해, 사랑해. 그런 사방이 필요해요? 그걸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등 쳐먹을 등골 빼려고 있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야. 전부 이게 복짓는 거야. 전부 작복이야. 작복. 응? 어? 이게 그래서 복전함이야. 이것도 복전함. 그리고 이것도 복전의라 그래. 전부 작복하는 거야. 복전이. 그래서 반 모양을 이렇게 고랑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복을 짓는 도량이고 복을 짓는 곳이고 복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각살하고 참회하고 내 인생 위해서 회스님 인생 위해서 집불도 0.001%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접어놓고 저에 대한 건 접어놓고 자기 인생 응? 사랑한다면 신랑 사랑한다면 자식 응? 거기서 조금 더 마음 써요 이웃